월성원전 관련된 고발이 왜 정상적인 고발이 아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직원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직제표만 보고 여러 명 중에 예 라고 찍을 수 있을까요? 내용을 알리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예. 근데 그게 개인은 고발장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다른 부처를 고발할 때도 서울중앙지검 이전에 배웅규 장관을 고발할 때도 서울중앙지검 근데 왜 이번에는 대전지검을 꼽냐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수사 참고 자료는 감사원의 입장은 23일 날 3명이 7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참고 자료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일 날은 대검의 감사원 직원이 갈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확인했을 때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 차원에서 확인했을 때 22일에도 감사원 직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검찰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한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이 연계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월성원전 관련된 고발이 왜 정상적인 고발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김남국 의원이 고발장에 특히 피고발인의 경우에 내부 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특정할 수가 도저히 없을 텐데 특정이 돼 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정정식 의원님께서 그 직제표보면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저기 피고발인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 뭐 국장,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은 특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원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직원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 비실명 처리가 돼 있어서 직제표를 보면 은 직원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 한명 있겠죠? 그 직제표만 보고 여러 명 있는 중에 예 라고 찍을 수 있을까요? 뭐 내용을 알리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예. 근데 그게 대 있는 고발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아까 또 정경식 의원님이 아니 산자부가 세종에 있으니까 대전으로 고발을 접수하지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장관을 고발할 때는 서울중앙지검에 했습니다. 환경부 지금 청사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도 세종시에 세종에 있는 있잖아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왜 서울중앙지검이 하죠? 아까 당연, 당연히 당연 세종이 있는 대전에 해야지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요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이 이미 백운규 장관을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관련돼서 고발을 합니다. 2018년 9월에 어디다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이 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꼭 집어서 대전으로 하죠? 기존의 다른 부처를 고발할 때도 서울중앙지검 백웅규 장관을 이전에 고발할 때도 서울중앙지검 근데 왜 이번에는 대전지검을 꼽냐고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검찰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한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이 연계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더 특이한 걸좀 보여 드릴게요 자 2018년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한변에서 이미 한손 이사 등을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그해 12월에 각하됩니다 수사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018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해인 2019년 4월에 각하됩니다 이두 사건이 각하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판단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두봉 검사장입니다 자기가 동일한 내용의 고발에 대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건 수사할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전지검장으로 갑니다 그러나서 고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을 꼭 집어서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이전에 자기가 각하했던 사건하고 사실상 내용과 성격과 취지와 방향이 동일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수사해 나섭니다 동일한 검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180도 다른 판단을 한다 두 번이나 각하했던 사건을 전격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사건을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낸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이상하고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자 후보자님, 후보전이 어떤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갑자기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정상적으로 판단되십니까? 다른 증거가 있거나 무슨 뭐 새로운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다른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그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감사원과 국민의힘과 검찰이 뭔가 연계됐을 것 같은 삼각으로 연계됐을 것 같은 정황이 있어요.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수사 참고 자료는 어, 접수하겠다는 공문을 전자적으로 22일 날 작년 10월 22일 날 네. 접수를 하고 감사원의 입장은 그 다음 날인 23일 날세 명이 7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참고 자료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들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22일 날은 전자적으로만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대검의 감사원 직원이 갈 리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죠? 23일 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고 예, 왔으니까. 예, 예.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 차원에서 확인했을 때, 22일에도 감사원 직원이 왔다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뭐라 그랬냐? 자신의 명예를 걸겠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원장 후보님께서 네. 감사원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 감사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감사원 식구들을 감싸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이 현재 받고 있는 의혹들 감사원을 특정인이 사유화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그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후보자님이 제 식구를 감쌀 수도 있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10월 22일 날 누군가가 대검을 방문해서 대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자료도 제공하고 했다는 의혹을 밝히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